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해서, 어, 좀 중요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자,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가장 그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열릴 것이니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얻게 된다 마치 이런 식의 교훈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이 성경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한 것 자체의 홀리도 의미하지만 이것 자체가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것을 이이것개 어, 개는 이방인을 뜻할 때도 있지만 변절한 유대인을 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어, 왜 진주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돼지 앞에 돼지는 그냥 무신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돼지 앞에 함부로 그 진주를 던지지 말라. 구하라는 말이요.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으라는 제테오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구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 먼저 너희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게 사실은 찾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휴리스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거는 입장을 허가 받으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형태인데요. 이게 당시에 어떤 스틱으로 이렇게 두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념을 한번 볼게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면 이 이미지는 전부 뭐와 관련된 거죠? 문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구하라 그랬을 때이 구하라는 문과 관련해서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죠? 네, 뭐 열쇠거나 아니면 티켓이거나 이것과 관련이 되겠죠. 문과 관련된 것.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진주 장사가 있는데 좋은 진주만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장사예요. 그냥 일반 진주가 아니고 아주 아주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동글동글한 그런 진주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필리핀에서 세계 최대의 진주가 공개됐대요. 자 이거 일반 어부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자기 식탁 밑에 놓고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가로 1100억 원 이상이 된대요. 자 이게 돈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확 오죠. 자 이런 거 지금 1100억 원짜리 하는데 자기 집 하나 못 팔겠어요 지금. 그래서 진주는 사실 뭐냐. 이계시록을 보시면은 이거는 천국문을 의미를 해요. 실제로 천국문이 21장 21절에 보시면 어, 열두 문이 열두 진주니 각문바다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정말 그큰 진주인지 아니면 진주처럼 생겨서 모양을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진주는 천국 문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한테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이말한것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베드로, 파, 어, 자기, 페트로스인데, 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라는 그언어를 이제 바꿔 쓰시면서, 그러니까 넌 작은 돌인데, 내가 큰돌 위에 내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죠. 그런데 이게 고백만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문을 열었다 풀었다 한다 교황에게 이 열쇠가 주어졌다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도 이것도 역시 천국 열쇠다 이렇게 가리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본문을 잘 따져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옥이 언제 창조 됐냐면 어, 이게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보면은 둘째 날 창조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하늘도 우리가 1층 천, 2층 천 3층 천 있다고 랬죠 근데 어, 이걸 또 유대인 문헌에는 7층으로 나누고요. 땅도 7층으로 나누고 지옥도 7가지 지옥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 성경이 나오는 게 뭐냐면 쉐올이라 그래서 음부라고 번역이 되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전부 음부라고 번역이 되죠. 사람이 가면 가는 곳다 음부라고 되있는데 이게 어, 쉐올이라고 되고 그리고 여기 신약이 가면 하데스라고 돼요. 또 이제 아바돈이라고 무적행을 또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개인나라는불모지옥이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이 사실 이제 그리스 신약에 가서 쓰이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랑 연관이 되는데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은 이 카오스 혼돈에서 타르타루스가 나왔다. 그래서 지하의 신이 사실 타르타루스고요. 하늘의 신이 이제 우라노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늘을 표현할 때 우라노스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의 형제 중에 하데스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이제 또 하데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데스 밑에 이제 그 타르타르스라고 더 밑에 지하 감옥이 있다. 자 그런데 어이 히브리의 우주관은 평평한 지구에 관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에 우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은 뭐냐면 지옥이니까 땅 속의 구조를 보시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 즉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땅 밑에 이렇게 수홀이 있어요. 수홀. 음부라고 보여. 이제 하데스라고 번역이 되는 수홀인데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영혼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곳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의 기초, 그러니까 그 밑에, 그니까 수홀 밑에 무적행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이 감금된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 범죄했던 천사들이냐? 예, 보통 어, 이 네피림 시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범죄한 천사들이 예, 갇혔던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두신 곳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 무적어 아비소스라고도 하고 또타르타로스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나중에 그 재림 때 사단이 이곳에 천년 동안 감금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곳이 이제 사슬로도 나중에 불리게 돼요. 어, 그 다음에 불못, 개했나, 완전히 그 불의 호수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땅 속인지 아니면 우주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지구가 없어질 때 지구의 자체가 이 불못으로 변하는지 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개헨나라고 하는 이 신약의 그 지옥이라는 말의 어원은 예레미야 7장에 이 몰렉신을 숭배할 때흰 놈의 계곡의 골짜기에서 막 애들 죽여서 여기서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죽임의 골짜기라고 했었을 때그것을 의미를 거기서 하는 그게 맨흰 놈, 즉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 어, 거기서 나온 원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할때 여러분이 어, 정확하게 성경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음부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곳, 아까 말씀드린 그수울 하데스라는 땅 속에 있는 그 공간으로 다그 영혼들이 가게 되는데 이곳에 한 귀퉁이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 쉽게 말하면 음부라는 곳은 굉장히 뜨거운 불꽃 같, 불꽃이 불꽃 있는 아주 뜨거운 곳이었고요. 이곳에 그 부자가 떨어졌을 때 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그랬잖아요 불꽃이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폼이라고 하는 곳은 어, 이, 이 사이에 구렁이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곳은 낙원까지는 아니지만 이 음부보다는 훨씬 편안한 그 쉼의 장소였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것이 셋째 하늘 내의 낙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파라데이스 라는 말을 쓰죠.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이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죽으신 날 지옥으로 가셔서 이 수홀로 가셔서 그곳에서 음부에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양들의,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낙원이 이동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우선 예수님 이후에는요. 모두가 다 죽은 영혼들이 낙원에 가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지옥 하시는 분들이 보고 오신 부분이 바로 이곳이겠죠. 그래서 이다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을 때요. 재림 사건이 있을 때이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의를위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의 상이고 첫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낙원에 있었던 자들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의인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자, 근데 이 의인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뭐냐면 이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굉장히 복받은 그룹인데 어, 산채로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룹이 있는데 어,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5장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휴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백보자 심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여기, 여기에도 여 포함이 안 되고 저기에도 포함이 안 되고 결국 음부에 있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악인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부활로 이 음부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전부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는 뭐 지옥이나 부활 같은 거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거를 신약에 와서 이 이거 포르기 이후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구약에는 대부분 스올이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에 개념이 다 틀리게 나와요. 어떤 개념은 무덤이란 개념으로 나오고 어떤 개념은 진짜 지옥이란 개념으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다 같은 단어인데 자, 여기 에 보시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19장 2 6절에 보시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이죠. 근데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요. 육체 안에서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이든 NI 번역이든 전부 이건 In my flesh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이 틀린 거죠. 이건 뭐냐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이 있었던 거죠. 부활신앙이. 이해 가시죠? 자그 네, 다음에 어, 사무엘상에서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이 한나의 기도도 역시 부활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어, 시편에서 30장, 30장 3절에 보시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부분도 역시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소울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또 음부에서 버리지 않고 이거 전부 다다 다 뭐예요? 부활과 관련된 얘기죠. 요나서에서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어,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라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는볼게 없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3일 동안 사실 이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을 때이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킹잼스 번역에서는 이걸 지옥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기품 속 바닷가운데 던져졌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 요나가 사실 뱃속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떨어졌다가 소울까지 갔다가 왔다 그 뜻이에요. 자이사에서에서도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장 19절에 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어 깨어라는 말이 단위에서 12장 2절에도 똑같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을 때 똑같은 원어 쿠츠라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어 그리고 66장 24절에 이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뭐냐면 그 구덩이가 어떤 곳이냐면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 지옥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부활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옥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 지옥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11장 23절에 그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을 때 음부는 보통 이제 신약에서 음부는 하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옥은 다 그냥 개 했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다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다 지금 44절 뭐 46절 다 나오는데 이걸 다 지금 일반 개혁 성경에서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한 본문을 자꾸 삭제해 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때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때 쓰는 단어는 신약에서 개했나다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그 단어 역시 똑같이 그 음부 또는 지옥에 대한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8장 3 1 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 말게 하라. 이 저기 거라사 그 사건 때그 돼지 속에 있던 귀신들이 한아돼지한테 갔던 그 귀신들이 했던 말이죠. 이 무적행은 아비소스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만 그 지옥이 다른 단어가 쓰여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딱한번 다른 단어가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타르타르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타르타르스에 범죄한 천사들을 던졌다. 그러니까 아이 타르타르스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고 어, 그곳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두운 구덩이가 이게 지금 사실 암흑의 사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적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은 끝이 없는 구렁이란 뜻이에요. 그 바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있길래 여기에 갇히면 은 빠져나올 수 없고 끝이 없을까?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한대 모양의 이런 감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블랙홀이. 어 그러면 이게 맞을 수 있죠. 이게 사슬 모양도 맞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불못이 가장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 그래서 이게 불의 호수예요. 불호수다. 개했나? 그럼 이곳에 누가 떨어지냐? 바로 어, 이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부활로 가게 되는 모든 사람 음부의 지금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지금 죽어서 바로 음부로 가게 되면 낙원으로 가지 않은 영혼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낙원으로 가지 않은 영혼들은 전부 지옥 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뭐냐면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배교한다는 의미가 많아요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어,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어디로 간다 둘째 사망으로 간다 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율법의 정신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핍박이 시대에 지하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하교회를 하고 형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지켜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고문하니까 자 너희랑 같이 하고 있는 지하교인들 이름을 다 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말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배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문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천국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그 이어지는 본문이 또 뭐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아 이건 천국의 문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알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은 양의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이스라엘에요 이 양의 우리를 보시면 모양이 독특하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고 이게 가시 같은 걸로 철조망같이 이렇게 다, 담아두고 그 안에다가 양들을 놓는데요 이 문지기가 뭘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돌 담의 일부를 헐어요 헐어서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자가 와서 양들을 다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밤새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그 문에 이런 식으로 딱 지키는데 딱그 양이 한 마리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문이에요. 뭐 통로라고 할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토스를 하고 이제 문지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양들을 목자가 불러요. 그러면 양이, 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부르면은, 한 놈씩, 한 놈씩 그, 목자가, 목자의 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기 양들을 같이 공동으로 우리에다가 놔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각자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목자가 왔을 때는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한 놈씩 한 놈씩 이렇게 나와서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비율을 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문 자체가 바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 그대로 구원을 받고 이 양이 사는 거고요. 이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이 양들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언제든지 여기에 이렇게 거진 목자들도 올 수가 있고 또 이 거짓 목자들은 또 특징이 뭐예요? 여기에 일이나 이런 짐승들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바로 이제 먹히게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 그랬을 때이 문지기, 이 비유가 바로 미가서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보스라의 양대, 양떼, 초장의 양대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했을 때 길을 연다라는 표현에 이게 브레이크아웃이에요. 이게 페라츠. 유다와 불륜해서 이게 아기를 낳게 된그 다말 알죠? 다말. 창세기에 그다말에 아들이 쌍둥이가 났는데 베레스가 있죠. 베레스가 왜 베레스냐면 나올 때 이렇게 회음부가 이렇게 열상 찢어지면서 여자의 그 산도가 찢어지면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찢고 나왔다 그런 뜻의 그 페레스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터트린다 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담을 이렇게 이렇게 터트리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왕의 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왕이 올 것이 때문에 길을 이렇게 터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것.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와 이 길을 여는 자는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에 가는 그 길에 통로를 뚫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신 거예요. 천국의 문이 되시고 그 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무엇으로 그 길을 뚫었는가? 이제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침례 요한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원어를 보시면은 이제 스테노스라고 굉장히 좁다 이런 뜻이고요. 길에 아주 협착하다 그랬어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 그랬을 때이 협착 이란 말은 들리보 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막 여기 보시다시피 양한 마리가 겨우 이렇게 왔다갔다 할 정도라고 하면 이게 천공문 이라는 얘긴데요왜 협착하다 어려운 문이다 하냐면 이게 지나갈 때그 통로 자체가 사방에서 압박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secute 핍박당하고 환란당하는 문이다.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가면서 계속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 적다라 그랬을 때 찾다는 것은 아, 그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그 길을 처음부터 어려울 줄 알고 안 가겠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찾다는 말은 발견하다, 휴리스코예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그 구멍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통로 있죠? 이 통로의 원래 이름이 좁은 문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좁은 문으로 불렀겠죠. 양들이 가는 문을. 그래서 양의 문, 좁은 문, 이것은 같은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양의 문, 천국 문은 이렇게 좁은 문이에요.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도 압박당하고 힘들고 근데 그 문의 입구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찾는 자들이 발견하는 자들이 어떻다? 거의 없다. 올리고스 거의 없다. 그러면 이 넓은 문, 이 길이 크고 문이 크고 이 길이 넓은 곳은 어때요? 그냥 그곳은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냥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이 좁은 문과 양문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이 사꾼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7장 15절에 이게 원. 이 영어를 보시면은 왓치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그너 조심해 이렇게 할때 얘기할 때가 왓치아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자, 이 거짓선 지자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삼가고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이면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들의 옳은 행실이란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제자들, 그들이 키운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과 그들을 통해 나온 영적 자손들을 보았을 때그 결실을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22절 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수 없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주여 주여. 이게 하나님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좋고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 이름만 제자들인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자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말이 뭐겠어요? 물러가라 꺼져라 이런 말 하겠죠 근데 그 아포코레오라는 말을 고웨이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들 물러가라 이 말을 너희들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은 여기서 뭐냐면 법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이 적그리시도가 하는 행동, 이 죄를 불법이라 그래요. 반역, 너희들은 반역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요, 지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실제로 행동하고 액트하고두 하지 않으면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죠. 반석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기서 주추는 데밀리우스죠 자, 이제 앞에 질문했던 구하는 것의 대상은 뭐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대상은 뭘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1 0장에 나와요. 민숙이 20장에 보시면 무리바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 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반석을 쳤을 때, 이 반석에서 터지면서 이제 물이 쫙 나오죠? 이게 무리바의 반석 사건인데, 그때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분,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는 뭐겠어요? 그럼 성령이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천국을 어떻게 가나요? 천국은요,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반석은 뭔가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그 다음에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천국 열쇠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은 뭐냐 물은 바로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의 예표가 바로 침례였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메시아성을 회의를 갖게 되죠. 투옥당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어, 투옥당에서 계속 기다려도 자기가 풀리지 않고 메시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걸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한번 다시 이사야 본문 봐 하고 본그 본문이 뭐냐면 자 이사야서 에 35장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도래하리니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또 42장 7절에도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 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니냐 지금 너희들 가서 침내 요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지금 이사해에서 본문 말씀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실족이 뭐예요? 이게, 이게 지옥간다는 뜻이에요. 너 지금 제대로 내가 메시아인 거 확신하지 못하고 나를 확인하지 못하면 너는 너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그 경고를 하고 계셨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그 어려워하는 본문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물어봤고 또그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그 요한 침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선지자도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을 정도로 이 자는 굉장히 큰 자다라는 설명을 다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구약은 요한까지다. 근데 이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침노라는 단어가 이게 폭력을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무언가 한다. 비아제타 이란 말인데 그리고 빼앗다는 말도 역시 강제로 뭔가를 빼앗다 또는 잡아채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이게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지금 영어 본문에 또 보시면은 NIV든 킹임스 버전이든 간에 바이올런트라고 이제 폭력과 관련된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6장 16절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이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천국으로 사람들이 침입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 해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자 폭력적으로 침노에 들어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가 되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비아제타이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이걸 중간태로 해석할 것이냐 소동태로 해석, 해석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간태라는 건 우리 말에는 없는 건데,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천국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할때 이제 중간태 동사를 쓴 중간태라고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의 그 긍정적인 의미를 썼을 때는 천국이 힘있게 전진해오고 또 힘쓰는 자들이 노력해서 천국을 차지한다. 이 번역을 보시면 표준세 번역에.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고 그래서 힘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중간태의 부정적인 의미 수동태의 부정, 긍정적인 의미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동태의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많이 이제 번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혁 개정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킹 잼스 버전에도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고 그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침노하는 자들을 대체로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들, 뭐 로마 제국이나 또는 뭐 헤롯 땅이나 뭐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침노하는 자들로 보고. 그래서 천국이 저항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예,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사실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계속해서 이런 자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가 되고 폭행을 당해 왔다. 저항을 받아 왔다. 침례 요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중간태의 긍정적 의미라는 것은 천국이 스스로 투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스스로, 스스로를 스스로 위해서 전진해오면서 그 자리를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했고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번역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놓고 해석은 여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힘쓰는 사람, 침노하는 자들은 뭐냐. 침례 요한 이후에 이런 신약 성도들로 해석을 해왔다. 맞아요. 저는 이제 침례 유한 이후에 신약 성도들로 보는데 자, 히브리 원어적인 해석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거를 본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마태복음이나 이런 그 복음서가 아람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다 불태워져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 성경인데 그래서 요즘 이것을 다시 이제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온 성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해석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것을 해석한 것을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요 돌파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레시 돌파라는 의미다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했던 이 물침례 사역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을 뚫는 그런 돌파에서 뚫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물침례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죄사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돌파의 개념이죠. 바로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입을 당하고 그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침입을 당하고 그 침입자들이 그것을 채고 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조건은 뭐냐. 이물 침례와 성령 침례 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침내가 바로 침내 요한이 가르쳤던, 그 행했던 얘기고 그게 회계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회계, 회계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고요. 회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데 이 물침내의 그 예표가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에 잠기면서 그때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지는 것 부활하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했던 물침례 사역은 예수님의 그 길을 여는, 어, 예수님께 갈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그 사역을 침내 요한이 했다면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다. 백부장 하면은 이게 지금 원어를 보시면은 헤카톤 타르케스라고 해서 이게 백명, 백이라는 그러니까 그 숫자인데요. 백명의 그러니까 군사의, 로마의 백명의 군사의 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천명의 군사의 대장 하면은 예, 그 천부장 이렇게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뭐 그 연대장, 사단장,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군인이 어, 어느 날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복음을 보면 실제 이 사건은 지금 어, 이 백부장의 친한 벗들, 친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라고 그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한테 호의적이었고 그 회당도 지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어 선행을 베푸는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전한 말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니까 아, 오실 것 없고 내가 지금 군인인데 어 나도 지금 내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 어,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에 그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복음이 그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그 과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이방인 빛으로 오셔서 이방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암시적으로 지금 사역 가운데 얘기했던 것을 들어 보셨죠. 자, 이제 그 8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그안다는 말은요. 이건 지금 이제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어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에 앉는다라는 이 아나클리오라는 말이 어, 여러분 그 소파 중에서도 제일 그 상급 포소파가 팔걸이 있으면서 이렇게 리클라이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팔걸이가 딱 얹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권위있는 그 보좌를 말하는 거죠. 왕이나 아주 높은 계급이 앉는 그런 의자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앉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앉아야 될 자, 자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갈게 될 것이다. 즉어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 높은 계급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너희들은 이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 쫓겨나서 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보좌에 앉는 자들이란 누구냐. 어 우리가 그 게시록 3장과 20장에서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하여 주기를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앉는 보좌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보좌들 뭐 심판하는 권세 전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거의 순교자들 또는. 박해당한 자들, 의를 위해서 박해당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이 표받지 않는 자들, 그 그들에 그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만이 몫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그 수가 채워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고 이사야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 그래서 66장에 이사야 66장에 내가 그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택하겠다 자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나인 성이 나오는데요. 이 나인 성은 그 똑같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람 마을로 이스라엘의 아람 마을로 되어 있어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 행렬이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having died, 그러니까 막 죽은 거를 의미를 하겠죠. 드네스코라는 이 표현이. 그리고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과부다. 이건 굉장히 그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재산이고 법망, 그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보호망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런 방식이 없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 아들이 없고 또는 남편이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자가 이제 일어나니까 성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죽었던 자라고 했을 때그 원어를 보시면은 네크로스라그래서 이거는 시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어, 임종의 순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임종 전에 죄사함의 고백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완전히 고쳐주고 어, 만약 죽어야 된다면 제 죽음이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자가 숨을 거두면 유족들이 어, 이렇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시를 해요. 이것을 이제 크리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은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옷을 찢어 주는 행위죠. 슬픔을 표현하는 어, 행위예요. 장례를 집행하는데 어, 지금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례를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돈 받지 않고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도와주는 거룩한 친구들 또는 헤브라 카디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집행을 도와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 있는데요. 이걸 굉장히 큰 선행으로 보고 있대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타하라라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닦아주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시신의 향품이나 향유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족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향품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왕으로 예우를 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그것을 집행을 할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 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이렇게 들것에다가 시신을 누운 채로 그대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나무나 또는 돌로 된 관을 쓰는데 다 특징은 뭐냐면 이제 흙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뭐 쇠나 이런 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 기간을 보시면은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어, 빨리 흙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로 그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여겼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쉬바라 그래서요. 그 쉬바 후에 30일간의 그 추도 기간이 있는데 어, 이때 유족들은 일체의 그 파티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차 장례가 있는데, 자, 이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무덤이에요. 돌로 된 이렇게 무덤이었죠? 이런 형태였다 그래요.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형태였고요. 근데 하스몬 왕조를 거치면서 부활사상이 이제 굉장히 강렬한 소망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2차 장례라는 게 뭐냐면, 어, 뼈를 묻어둔 것을 이제 시신이 다 썩으면 그 뼈만 다시 1년 정도 2년 정도 후에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이 유골함 있죠? 그 유골함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의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때 말씀하신 그 장례가 바로 이차 장례다. 이제 이런 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나인성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백부장종을 고치신 기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주받은 도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 비유는 지금 말씀하신. 아,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의 질문과 피리부는 아이 비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그 파트를 하느라 먼저 다루게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베세다나 고라신 바버나움. 이 갈릴리 주변에 그 열심당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곳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데 마태 보금 11장 21절에 화이을 진저, 고라시나 화이을 진저, 베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해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은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이스라엘의 도시와 그 다음에 이 이방의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소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이방 땅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더 더 심판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죠. 음,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도 하시고 또이 하늘의 비밀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이 천국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기적을 체험을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그리고 이방에 넘어가는 구원 그것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적용이 되는 말로 이렇게 그동안 써왔죠. 그리고 뭐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용어로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 이방신을 그동안 섬기면서 그들이 치러야 했던 그런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때이 마음과는 원어가 틀려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그 생각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뜻으로 하트고요. 카디아를 말하죠.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을 때 마음은 푸시케라 그래서 영혼, 목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는 생각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자 여기서 멍에는 뭐냐면 이 소를 보세요. 자두 마리의 소가 있을 때 지게 되는 쥐고수라고 하는 멍인데요이멍에는요 한 손은 경력소고 한 손은 비경력소, 초보소예요. 또는 뭐 어미소, 어린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같이 감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배우는 소들이 옆에 경력자 소하고 같이 다니면서 쉽게 덜 힘들게 배워가면서 일을 할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만든 그 멍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즉 어, 예수님께서 어, 모든 짐을 다 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 예수님의 멍에는 너희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이방신의 그멍에는 굉장히 무겁고 실제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했지만 나에게 와라 이제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나의 멍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짐은 어,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되 실제로 구원으로 인도하되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이방인들을, 이방신을 섬겼을 때의 그 고통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제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을 숨길, 섬길 때이 사람들이 행했던 돈도 갖다 바쳐야 되죠. 그리고 그 의식들이 있잖아요. 고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나 이런 데 가서 그 고행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은 정말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에게 가는 그 길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지만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그 이방인들이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이, 이제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자그 다음에 이제 가버 나온 바리새인 집에서 옥갑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초청한 곳에 죄를 지은 동네에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죠 머리털로 닦죠 이거는 이제 노예의 행동인데 아주 극진하게 상전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죠 이바리새인이 보고 있다가 저 여자 아주 동네에서 지금 어떤 여잔지 알고 있었어요. 저저 저 사람 만약에 진짜 선지자면은 자기를 만진자가 누군지를 알텐데, 어, 그러면 저거를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부정한 사람이 어, 완전한 사람들에 이렇게 몸에 손을 대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잘못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벌써 이게 법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 자, 그래서 7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이제 빚진 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빚을 500 데나리온을 진 자와 50 데나리온 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둘다 이것을 탕감 받았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게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전곡을 어, 찌르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 탕감이라는 말이 바로 카리조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이 어원이 은혜에서 우리 카리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 거저준다 용서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 뜻이겠죠 자 그랬더니 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죠 하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어,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단이라고 했을 때이 판단이 바로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에서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의 그 비판의 그 크리노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번역을 한다. 네 비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또 비판해요? 또 판단이나 비, 비판이나 어쨌든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자 비판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 우리가 어떤 사, 사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오르냐 이 여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빚진 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바리새인은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어 자기가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어 은혜를 덜 받게 된다. 이제 그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여자한테 네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역시 죄에 대한 단어는 똑같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성경에 보시면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죠. 그래서 공생의 3년 기간에 또한번 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마리아의 복합 깨뜨린 사건이에요. 예,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사건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공생의 2년 전반기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2년, 나머지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것이고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열두 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셨던 천국의 기 길에 대한 레슨이었죠.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온 영원한 나라 하늘 왕국의 왕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영원한 하늘왕국과 그 왕국의 시민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주기 시작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과 산상수훈이었던 거죠. 팔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교훈이지만 이 여덟 가지 복이 각각 다른 종류의 복들은 아니에요. 파산된 심령으로 이제 막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한 한 천국 시민이 계속 자라서 마침내 천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계급이 되기까지 지속적인 영적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숙된 천국 시민은 일생 동안 맺은 많은 열매들에 대해 마지막 추수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받는 박해로 그 결과가 천국을 소유하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누리는 최대의 복, 즉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도 이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뒤에 공생의 3년 기간인 누가복음 14장에 언급된 내용을 보시면 소금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에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대상은 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치유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 중에서 단한 명도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않았던 것처럼 천국의 교훈을 직접 전수받았던 제자들마저 의를 위해 받게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머리로 깨달았음에도 실제 눈앞에 펼쳐진 십자가의 처절한 실상 앞에 그들이 할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도망치는 것 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산상수호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행동강령으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또 구약의 율법과 같이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일부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하셨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배교자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했어도 그날의 주께서 지옥불에 떠나보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으며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산상수원을 지키라니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도 도망쳤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신가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면서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바리새인과서기관보다더 나은 의인, 율법을 넘어서는 더 나은 의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문과 천국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성도가 완전한 구원,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것이죠. 성령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세상, 애굽을 탈출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은 죄를 소멸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불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천국 갈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저주받는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갈수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 의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살아내시고 완성하사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천국 열쇠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처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도망쳤지만 천국의 열쇠, 성령님의 강림 후 마침내 자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길 그대로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택한 제자들의 최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결코 상징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길이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지옥길입니다. 천국길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의 길과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큰 상으로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 첫째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지옥의 길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지워져서 결국 행위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모수로 던져지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사실 특별히 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자동으로 열려지는 멸망에 이르는 넓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감동과 기쁨, 평안을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에 대해 신랄하게 경고하고 회개해 해서 성도들을 멸망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천국의 좁은 문, 좁은 길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 시민답게 거룩과 성숙으로 하늘의 법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택해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영혼들을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소금과 빛들이 되시길 천국의 문 대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